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이렇게 돌라이트 2.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웃음> 거에. 네. 본인 이름 한 번씩 주세요. 야안 보이게 다들.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 어, 조명 좀 낮춰 조명 아니, 좀. 이리만 해는 거야, 상관없어. 뭔데? 뭐야? 뭐야? 아. 아, 아, 뭐. 아 이런 식으로 아, 했구나. 아, 아, 여기서는 반응이 갈리겠네. 어,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조용히. 아, 너 마피아구나. <웃음> 너 마피아. 나 <웃음> 오래하고 싶 게임 오래하고. 아, 오케이 있어. 오케이. 내가 보기 엔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 네? 일단은 시작부터 세 명이 간조려졌어. 누구세요? <웃음> 이번에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을 하고 있는. <웃음> <웃음> 네.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시즌에는 고정파마를 통해 가취가습니다 블커 블커라는 투입하면 암이 찾아오면 보물의 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허. 오고를 찾더라도 최소 한명 이상의 시민과 함께해야 선별를 최종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을 해야 되구나 선는 지난 시즌니다 시민이 선찾을 경우 마피아 수에 따라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그래. 거짓말 말하고 접는 거지 아니 선배게말 해도 <웃음> 야 요즘 좀 놀았네 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해네 <웃음> 거짓말, 거짓말 치면 거짓말 돼. 돼. 야, 웃기게 거짓말 치면 돼. 난 호랑이. 난 요즘 맨날 놀러 다녀. 난 어제 샤워 두번 했어. 15분. <웃음> <웃음> 야 왜? 내가 두번 했다니까. 아니 왜이거 질문이? 너무 좋았어 진짜. <웃음> 나두번 했어요 샤워. <웃음> 아 진짜 최고야. <웃음> 불편 없이. 아니 와 타이밍 너무 좋다. 자도금이 도금이가 샤워를 두번 했을까요? 두 번?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번 했습니까? 네. 진짜? 어?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 하라고. 아 거짓말을 못한걸 수도 있지.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어제 한번 했는데. 넌 진실을 말한 거야. 얘 실패한 거지. 얘 실패.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면안 되는 거지. 뭐야. 너 때문에 지금 시간 이십 초밖에 없는 거야. 너너 아, 마피아지. 시민이지.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야지. 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와. 다시 해 볼까요, 한 번? 이제 할까요, 이제 제대로? 아, 저도 거짓말 해 보고 싶어요. 성공적으로 감동 불렀습니다. 아, 이 게임에서 우리가 웃겼어야 되는데. 아 우리 가슴대 왜 웃길 려 하지? 아, 근데 이거 사실 웃겼어, 덕염형 아, 웃겼으면 됐어. 총걸 때까지 중박 시간이 20초입니다. 지금부터 5분 20초. 가 미안하다, 바랍니다. 미안하다. 오케이, 아니야, 미안해. 야, 5분은 찰수 있어. 5분 20초. 얘들아, 5분 20초 동안 차는 거야. 오케이. 파이팅! 5분 20초, 오분 20초, 5분 2초 5분 20초. 마피아 너무 큰일 났어 좋았어 이래 찾는 거야! 뭐 갑자기 찾은 줄 알았잖아 어디야? 냉장고야? 아닐 거야 분명해 이거는 왜냐? 너무 뻔하니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군 이런 뻔한 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 왜냐?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 아, 어이 브로커 말좀 해주세요 어. 형 브로커지? 나 브로커 아직 몰라 그러니까 브로커 아직 위치 밤에 안 찾았잖아 아 그래? 그럼. 그럼 밤이 왔을 때 형이 아는 거야? 아니 나는 아니야 형 맞잖아 나, 나 아니라니까? 나 브로커 있으면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텐데 증전 밑이 어둡다 형은 이거 찾았거든? 어. 마지막에 봐형 진짜 시민이야 시간 딱 늘려줄게 얘들아 27초 남았어 빨리 찾아야 돼 마피아는 우리가 못 찾게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 정한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 <웃음> 일어나봐. 아 어렵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리 게임을 살짝 해야 되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약간 의심 가는 사람 두명 있어 <웃음> 일단은 내가 수갑을 찾았을 때 이거 밝혔잖아 밝히고 나서 한 1분 뒤에 원우 형이 나한테 와서 도겸아 나 이거 찾았거든? 나도 시민이야 했어. 어, 아, 근데 원우가 되게 열심히 안 찾더라고. 요 아, 심리임을 강요한다. 강요했어. 거. 나 진짜 열심히 찾았어. 오늘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안 찾으면 그거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의심됐고, 그리고 승관이가 지금 의심스러워. <웃음> 내가 마피아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의심하거든. 맞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냥 촉으로만 승관이, 쇼와, 디노, 원우 의심. 아, 나 승관이 확신해요. 어. 나도 승관이. 지금 표정이, <웃음> 자세가 그냥 벌써. 오늘 조슈아 멋있다. 고마워. 네, 슈아가, 아, 슈아가 표정도 굳어있고 애들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한 박자 늦게 웃고 잠을 많이 못 잤대. 어. 미안하다. 슈아, 디노, 누구누구 중에 있으면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거고 어. 아니면 진짜 잘하는거고. 어. <웃음> 얘네 <내> 끝까지 순간이. 제, <웃음> 제 <쟤> 진짜 100%야. <웃음> 200%가 앞이야, 200%. <웃음>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5년이라 있냐? 약간 그 미안한데,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리. 웃음> 아 되게 넓혀냐고 <웃음> 고강이 어, 어.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 자 <웃음> 지금 1 0 0다 달키는 게 아니지, 그냥 이라고 <웃음> 야, 이들아, 이들아. 왔다, 왔다, 승관이다승관이다 <웃음> <이제> 순간. <순간이다, 웃음> 그럼 일단 어. 우리 하면 좋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웃음> 그냥 승관만 하자. 자안 돼. 가안 돼. 이야 감정적으로 면야이이이이야야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뭔가 뭔가 내 생각에는 너는 말 말할 기회 좀 줄까? 아 <웃음> 미안다. 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근데 다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도겸 되지.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원래 원래 첫판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근데 근데 아까 형이 나한테 그랬다? 진호야 아니야. 나는 그 아, <웃음> 하찮다는. 그렇죠. 좋아... 아 마피아 신나겠네. 야, 우리 신중해야 돼. 근데 한사 마피아 몸값이 한, 한 명당 십만 원이야, 얘들아. 얘들아, 아, 내가 이때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명 봤어. 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눈빛이 <웃음> 저렇게 <웃음> 바뀌어? <웃음> 와, 진짜 도겸이 형이랑 호시 형 때문에 <웃음> 오늘 오늘 다 망했어. 야, 미안해. 너 하나 죽는다고 망하진 않아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시작은 그 마음으로 가잖아. 그냥. 자, 어쨌든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한 명씩 짚어보자 다들. 아 일단 내가 디노인 이유를 정확히 내가 디노로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디노가 일단은 그 갔다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적으로 처음으로 촬영 전에 대기하던 화장실 맞아 것도 여기도 찾는 곳이에요? 요라고 물어봤어요. 아 여기도 찾는 아 곳인가? 어. 어, 아 그러면은 저기 영상조사실 있던데 어.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여기 자신의 그 뭐냐 규칙을 물어보고 한다는 그러니까 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 당연한 시민이었으면은. 그냥 내가 어디든 찾으면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피디는 데 여, 여기도 찾아야 돼요. 야너 마피아 아니다. 아이고 아 그러니까, 어. 그것도 그렇고. 야너 마피아. 어. 너 얘가 이거 안 했으면 마피아였을 텐데. <목소리> <생각했겠네. 목소리> 아 근데 그런 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소중해. 이게 소중해. 좋아.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 줬습니다. 진짜 분석도 해체할 뻔했어요. <목소리> 아, <탈, 목소리> 내가 탈퇴할 뻔. 내가 더러워서 나갈 뻔했잖아, 진짜.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어, 일단 승관이 형이 확실하게 말한 그 심증에 대해서 좀할 말을 하자면 아, 네, 내가 다 멤버들 있는 앞에서 어. 여기 찾는 곳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 어. 내가 3년 전에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3년 전에 넌 어. 어. 아직 3년 전에 어. 머물러 있어 하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어. 승관이가 말한 그 질문은 왜한 겁니까? 외도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데 궁금해요 아, 아까 우리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대기실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대기실도 음 찾는 곳인가 가궁을했해주야설명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 그래 그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시민이면 안 하시면. <웃음> 네가 의심받을 행동을 한 거지. <웃음> 그러긴 하지. 어. 야, 아,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발론을 한거잖아. 순간 지는 거라고. 아, 발론을 했잖아. 발론을. 지는거 그거 하고 발론 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 보자. 하나, 둘, 셋. 어, 혹시 재밌었는데죽었어 아, 아쉽게 죽었습니다. 마피 아. 멋대로 죽어 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너무 아쉽다. 어, 안녕하세요. 아시는 <웃음>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제가 또 기회를 주면서 잘 잡는 친구예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상금은 내 거다. 아, 너무 아, 뛰어! 아, 습니다 이러면은 승마리 맞지 않겠습니 좋습니다. 어. 야, 야, 이 우리 편이 나중에 우리. 똥 쪽이야. 똥야 진짜. 야 우리 둘이 진짜 로산었어야 너도 똥이야. 야 너는 나가야. 야너 나가. 야이야너야너 뭐, 눈빛 뭐야. 야얘 야. 연기 배웠거든요 요즘. 연기를 배우자마자 이진질된 눈이 나오네. 흔들렸어 진짜. 아, 야 나도 조금 아, 흔들렸어. 아 좋아 좋아. 화면 터졌습니다. 오늘 공개를 시작해주세요. 이팅 네트워크는 공개를 들어 물을인증하 자, 이걸 수 있는. 와, 이걸렸습니다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알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웃음> 의사. 그래 <웃음> 그래 여기서 진짜 의사 너무 이상해. <웃음> 지금 <웃음> 의사 지금 그냥 요보고 있잖아. <웃음> <웃음> 잘못 집었다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사도. <웃음> 의사 혼난다. <웃음> 오케이. 말 많아줘. 6번 2 0쪽으 넘으셔도 괜찮아. 많해. 올라와 봐. 그렇 우리는 현명이잖아. 너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다 갖고 너 진짜 심해. 아니, 야 아니야. 너는 우리 더안 버렸다고. 너네 그랬잖아. 아, 뭐야. 아야아야아기야아야아 <웃음> 이렇게 할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무도아지마아무도아지야 아니야 아니야 야니야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 아니야 아니